경기에 제가 그 염색을 했는데 염색물이 좀 튀었어요 여기 이렇게 요런데 요런데가 튀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뭐 베이킹소다로 물지르고뭐별의별짓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제거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요런 그 스펀지 이걸 사포라고 하나요 아주 입자가 고운 스펀지 사포고요 요거 그냥 많이 팔아요. 제가 요거 자세한 명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런 부분을 갈아낼 거예요. 이렇게 갈아내면 이제 좀 지워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갈면은 이게 광이 죽거든요. 이게 약간 사포 비슷한 개념이어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이게 사포가 너무 고운 사포라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도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뭐 이렇게 그이사내고 있는 것만 해서 내꺼는 먹지를 게요 네, 이면안 좋죠. 20분, 20분, 20분만 요 어, 어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 그냥 염색하고는 딴짓 안하고 머리 먼저 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주 깨끗하진 않은데 좀 지워진 것 같고요 이 컴파운드고 그냥 일반 불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건 네, 대충 짜서 이렇게 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짜서 컴파운드로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기계가 있으면 참 좋은데 기계가 없어서 컴파운드로 네, 이렇게 대충 원래 했던 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입자가 갈릴 거고요 이게 아까 그거를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줄 거고요. 많이 하면 할수록 광이 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아마 또 너무 광이 많이 나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해줄게요. 많이 이렇게 네요 그냥 차이해시 적당히 시켜 그러면 주변스도다될것 같아요. 이게 예. 예. 음, 보시면 많이 이거게하아요 아주 다소지않데 이렇게 많이 못습니다 가능하면 아중요 이런 식으로 이렇시면 과도 다시 살릴 수 있겠네요. 시면딱 뽑아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집에서 돌그왕객기가르치신데 손으로 손을 내주시면 어느 정도 비스, 광택기 하나 사고 싶네요. 아 힘들다. 예. 네.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힘내네요. 여기까지입니다.